건설사들이 청약자나 계약자, 모델하우스 방문객 등을 상대로 다양한 금융 혜택과 경품을 제공하고 있다. 오피스텔, 오피스는 물론 아파트도 예외는 아니다. 분양시장이 경색되면서 소비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계약금 할인 혜택은 물론 자동차, 샤넬백 등 고가의 명품이 등장하고 있다. 6.1 분양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송동에 들어서는 오피스, 동탄 프로지오 시티웍스는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벤츠 등자동차와 냉장고, 에어컨, 청소기 등 가전제품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는 선착순으로 고급화인 증정 행사도 진행한다. 경북 최고군 외관의배 6년 만에 들어서는 신축아파트, 최곡 외관 월드 메르디앙 월리지는 청약자를 대상으로 추첨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1등과 2등에게는 루이비통 핸드백을, 3등에게는 루이비통 지갑을 준다. 이 밖에 삼성 의류건조기, 무선청소기 등도 경품 목록에 올라왔다. 최근 청약을 진행한 여수, 더로지 아델리움, 해양공원도 단지나 단지 내 상가를 계약하는 수요자에게 샤넬 가방 등과 세탁기, 밥솥 등 수점을 통해 경품을 준다. 앞서 1순위 청약 등 청약을 넣는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냉장고, 스타일러 등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기도 했다.